오늘 무슨 요리 하시나요? 미원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차돌 미원탕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먹어보지도 않은 맛이에요. 음, 차돌 미원탕이라고, 제가 개발한 요리인데, 어, 이게 진짜 집에서, 어, 언니, 그 맛을 내려면 저 많은 야채가 다 필요한, 아니, 야채 하나도 없어도 돼요. 물, 된장, 차돌 말씀 끓일 수 있어요. 배고파서 피자 먹고 있어. 차들 만나겠다. 어, 맛있죠. 나 오늘은, 어, 내가 요리는 하지만 나는, 어, 로봇이 되겠어요. 여기에, 여기에 시어머니들이 오늘 내가 많이 올줄 알고 내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어요. 어,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 오늘 주자 컨셉으로 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보겠어요 오늘 요리를 맛 없으면 욕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목소리>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미혼 어, 밥만 먹는 할배 기억나네요. 어, 그래요? 어 장세품이 된장 두 숟갈에 미혼 두분 부탁해요. 음. 미용 괜찮은 96살 저희 할머니 진짜 한 숟가락씩 아 <웃음> 어, 근데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인게 아기세 어머니는 음식을 못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그 음식을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은 어 그럴 것 같아요 음식을 굉장히 이제 못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기새가 아마 내, 내가 내 음식해서 먹고 뭐든지 내가 또 뚝딱뚝딱 만드는 스타일이잖아 그 뚝딱뚝딱 만들고 하니까 그 그런 거에 더 반한 거 같아. 나한테. 어. 그리고 알죠. 옛날 그런 말 있잖아. 그 여자 음식 솜씨가 좋으면은 뭐집 나간 남편도 돌아온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어. 내 미혼 맛이 그리워서 못 떠나지. 왜냐? 이 미혼도 많이 써본 사람만 써본다고. 이 미혼을 그치. 그 초, 처음 쓰면은 초짜티가 나요. 미온도 내가 한 20년을 쓰다 보니까 어... 저... 어, 20년을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 정도에 적합한 맛이 난다. 그걸 딱 알아요. 조미리보다 손맛이 제일 중요해요. 보람님 그건 아니에요. 장갑 키고하는데 무슨 손맛이 있겠어요. 어. 어머, 나 나물 무칠 때도 미원 안 넣어 통과되겠니? 나는 나물 무칠 때도 미원 안 넣어요. 나물 무칠 때는 그냥 맛소금으로만 살짝 간하지, 맛소금, 뭐 참기름, 깨소금, 뭐 들기름, 뭐요런 걸로만 하지. 나는 또희한하게 나물 무칠 때 미원 안 넣어. 아, 천공님. 고향의 맛 다시다 말하는 거죠. 다시다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맛소금이 미혼이에요. <웃음> <웃음> 맛소금이 미온이가 맛소금에 써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아이 미친년 어우 언니 언 진짜 어우 미도라이다 어, 미친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 진짜 시어머니가 있어요. 어디? 어디? 어 망하지 않아 혜준님 그. 기본으로 하는데 가면은 쌍꺼풀은 요즘에 뭐 망할 일이 없어요 어 어디 시어머니 어디 뭐 웅닝 잔소리 준비 죠어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시, 시어머니입니다 어 저기 시어머니 그 일단 니가 그런 레시피를 말해라 니가 레시피를 말해요 그럼 내가 따라서 만들테니까 근데 어머니 만약에 했는데 맛없으면 은 진짜 알죠? 어떻게 되는지? 어? 너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음, 음. 머리를 묶을까? 머리를 묶자, 머리를 묶어. 그곳을 어. 고도만고 <웃음> 여기저기 헤매다찌만 깨가 없어서 깨는 사다 달라고 아니 괜찮아요 안 사다 달대요 아니 찰기좀더 한두 방울밖에 안 내어 봤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자옷못까요 어, 뭐 시어머니 <웃음> 어 아우, 장갑, 아우, 씹어라. 아우, 정신머리 좀많이형아나 지금 이그말 하려고 그랬거든. 어, 얘 침에 있나 봐요. 어, 일단 장갑이랑 앞치마부터. 어. 근데, 두려움 이런 게 하지 마. 어, 어머니, 어,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머, 어머, 어니도 이렇게 안 돼. 또 존대를 해야지. 나도 존대를 하죠. 어, 뭐, 죄송다 나보다 날 조금 많다고 어머니 진짜 그러시면 안돼요. 진짜 알죠? 저다받아 주말고 그런 성격 좋은 여자 아니거든요? 어, 진짜. 뭐야 진짜 썩다날라려고 그래 진짜 뭐야 얼마나... 어 누나 안녕하세요 황채야 어, 좋은데 해주세요 시어머니 진짜 어. 진짜 씨발 짜장면 한 그릇 쳐먹고 후회하지 말고 어머니 진짜 어? 차돌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기 전에 짜장면 쳐 드실래요? 진짜 이쁜 며느리 칼을 내려놓고 말해요 어? <웃음> 그래요 어머니 알겠어요 <웃음> 음. 자 그러면 어머니 제가 두부를 일단 두부를 맛을 좀 보겠어요 안에 예수술처게 들어가죠. 참 이번 환자는 어떤 환자야? 어 이거 왜키잖아어이분이요 이번 환자는 음, 폭경 수술입니다. <웃음> 어, 큰 기대한 지 왔어요. 폭경 수술입니다. <웃음> 아요 젠더를 내가 왜 폭행을 하고 있어요? <웃음> 자 이제 뭐부터 할까요? 일단 야채 손질부터 할까요, 어머니? 뭐, 어떻게, 차돌 된장찌개 잘 끓이신 분 있으면 말해봐요. 어, 일단, 그걸 먼저 만들자. <웃음> 양념장. 양념장을 먼저 만들겠다. 어머니, 일단 양념장은 내 스타일대로 만들게요. 러니까 요리 잘하니까 언니 시계로 만들면 되지 저 사람들 다 배달 민족 VIP라니까 밥도 안 해먹어요 배달 리뷰 먹튀하고 리뷰 먹튀가 뭐예요? 리뷰 쓴다고 하고 리뷰 안 쓰는 거죠 야채를 볶은 후에 육수를 부어요. 그럼 야채 단맛이랑 야채 맛이 우러나면 더 맛있대요. <웃음> 진짜 센스 이다. 조금 이게 지금 장갑이 지금 자꾸 칼에 잘려서 말라. 고 그럼 이거 <아주 웃음> 아니 너무... 겠죠. 음. 맛있죠. 음, 자, 이 파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 있어요. 양장. 음. 집에 있는 거는 다 넣어버리면 돼요. 알겠죠? 음. 이런 거를 망설임 없이 다 넣어버리면 돼요. 음. 간장 뭐 쪼매 이렇게 넣지 말고 간장 다 넣어버려 집에 있는 거. 음. 그럼 참기름, 음. 그리고 참기름도 집에 있는 거다 넣어버려 이렇게. 음. 물은 다 넣으면 안 돼요. 어, 네. 어, 간장 계란밥 냄새. 역시 빠질 수 <웃음> 없겠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참기름이랑 깨, 소금은 오고 있어요. 설탕도 넣어요? 아니 설탕 안 넣어요. 나도 설탕 들어간 음식 별로 안좋아해요 어 아, 저도요 그래. 음. 난 설탕 들어간 음식인데 어우 너 너무 증오워해 어, 어? 맛있는데? <웃음> 뭐야? 어 이게 응? 먹을 필요 없어 어 뭐지? 어 땡초 하나만 썰어놓을까요? 그냥 이대로 비벼먹으면 네. 아 그래요 음 그럼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를 좀 썰어 넣도록 갈게요 그럼 아니 그.. 지금 맛있는데? <목소리> 설탕 넣으라 다진마늘 넣으라뭐넣라 세상에 있는 산 씨비다 <웃음> <사십이다>, 이 씨발 <웃음> <웃음> <웃음> 어머 어, 미안해요 <웃음> 산을 깎아넣지 왜 어 지금 너무 맛있었는데 방금 그러니까 음... 점수는요? 지금 당장 밥 비벼 먹어도 되겠다 센밥 맹밥 맹밥 응 맛있죠? 이제 양념장은 끝났어요 양념장 만들어도 놓 끝나구요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장찌개는 아, 괜찮아요. 따놓기만. 아니, 아니. 아, 니아니 아, 따놓기만 한다고? 그 법칙감. 자, 일단, 가스를, 요, 가에서, 어, 여기다, 가스를, 이렇게, 쓰셔. 혹시 몰라서 얼굴을 보고. 맛있겠다. 아. 음. 오, 고춧가루. 어, 괜찮다. 고춧가루. 좋은 생각이에요. 아시마스 불닭면 불가 워요 1인분만 한다는게 5인분이여 버렸네요 이렇아야돼요 어머 고마워요 아 제가 빨드릴게요 아, 그래요 매워요? <웃음> 그래. 아니요 물 잘했거든요 자 야채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얘는 아까 야채는 좀큼직큼직 하겠어. 담아내기도 어, 담아내기도 <웃음> 일단 그러니까 야채 많이 넣으면 맛있거든요. 담아내기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 짜장면이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다만해가 아, 별로 많이 들어가요 아 그리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양파는 먼저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더맛있더라고요 양파는 먼저 넣어 이렇게. 양파는 먼저 넣어 이거 다 쓰라는 거야? 한름 준비되었습니다 이건 좀 맛있겠다 호박 음. 호박은 이렇게 해서 호박을 어떻게 써냐면 이렇게 크게 썰어갖고 얘를 이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 호박이 큼직큼직하냐고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땡초는 몇 개만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맛있으면 먹는거지 뭐 여러분 정석으로 해야으면 어제부터 육수 우겼어야지 됐어요 맛만 있으면 되지 뭐나나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아 근데 끓은 거다 똑같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 네. 보조가 너무 괜찮은 보조가 들어왔네요. 어... 튀시네요 뮤티씨 없나? 다 썼네. 멀티 씨 있어요. 그였어요 이제 이거 그여서 야채만 어요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간요그랬요아니에요 <웃음> 지금은? <웃음> 아 마법의 재료가 아직 안랬어까그랬어요 <웃음> 맛있겠다. 음. 아... 두부도 좀 선주 좀 해놓을까요? 또 음. 음, 물이나. 음. 언니 여자 보여 괜찮아요. 어, 두부 물이요? 어. 두부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넣으면 좋죠. 아 이게 맛있는 거예요? 나온 카푸치노를 빼고 있어요. 안 빼도 되는데 이게 다 끓이고 나면 또 지저분해 보여요 음식이. 음. 음식은 이거 있죠. 이제 아까 제가 뭐 재료 준비해 놨죠. 이거 다 때려두면 되거든요. 뭐머나 오우 뭐가. 요거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응.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응. 시어머니들 눈치도 보지 마시고 다 때려 넣으면 맛있어요 좋아요 당신은 모르실거야자다 됐습니다 했어요. 밥 먹을 준비를 해 볼까요? 아뭐반모죠어시발맛아 아, 맛있다 씨발. 조마다 어. 맛이 달라지고 있어. 뭐야? 뭐야? 땡초 넣었어요. 아유, 땡초 넣었어요. 지금 저 코구머니에 밥아플라. 아이디도 시어머니예요. 네? <웃음> 아이디도 시어머니예요. <웃음> 어우, 와우. 그럼 몇분 남았다고 안 뜨네. 어머니 앞서지만 아까 나눴잖아. 우리 시어머니 앞서다가 곧 가시겠다. 음, 첫 번째 선물 이머리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국나물 밥. 밥 먹을. 아우, 예, 네. 이런 거, 미혼 이런 거, 언니는 안 쓰는 사람인데 미혼을 갖다 놓고 그래. 실수해. 내가 같아. 나는 미혼 쓰는 거. 미혼 쓰는, 나저 미혼 쓰는 거 너무 싫어요. 사랑해. 됐어요. 냈어요. 그렇 이렇게 아, 이 있구나 알겠어요. 언니 언니 안돼서 키면 안되거든요 반만다르면 먹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 초리 요리 초보신 분들은 이렇게 당황을 하시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불만 살짝 줄이면 되거든요 당 자, 하지마세 자, 약간 사 자, 자. 자, 자. 고 와요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니야 자투리 해야된거고 <웃음> <그거를. 웃음> 어, 뒷모습은 커피같던데 커피가... 뭐했나보네 거... 몰라요 아, 그릇 더 갖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세개만따맞잖아 일어나라 반이라 어. 아 찌개 찌개 어. 그릇이 있어야겠네요 어. 아 맞네 아 이걸 찌개 그릇을 더 밥봉지 갖고 오면 아니요 밥을 비벼 먹어야 되니까 음, 아. 오케이. 저는 차돌된장찌개예요그 나는 뭐 이거 끓이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나는 요렇게 끓여 먹거든요 집에서 뭐아기서도 멸치 육수를 안 좋아하고 신앙방향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14일 뒤에 채팅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되시고. 요리하는데 까보면 저 터질 아세요 시작할 증말 이런 말한 시어머니랑 싸우는 거야? 어머, 어머. 밥이 씹어 안 되나? 아이고 참네 답답해 밥이 안 되고 지랄이야 아휴. 와! 와! 와! 와! 와! 그릇이 없네요. 이게 다 고, 이, 아니면 여기다가 어, 여기 된장찌개다가먹면되겠 맛있겠네. 예, 뚝배기다. 응, 뚝배기가. 괜찮은데, 독해 본지도 삭제가 되라면 그래요. 음, 어, 여분 나요. 맞아, 유튜브 채팅은 구독한지 10살 지나야 칠수 있어요. 아, 아니, 노래 좀 부르고 있어. 뭐냐, 밥이면 안돼요? 저 치사되고 있는 거 맞죠? 뭐? 응? 어? 얘 만지면 안돼요? 아, 아니, 아까 지금 너무 아, 뜨거워요 어, 그래요, 고기맞지거워 <웃음> <웃음> 나 그건 줄 알았어요 그 화풍기인 줄 알았네 아 노동후의 피는 니코틴 어쟤떨리가 너무 멋다 니코 니코틴 여기 환풍기가 있어서 환풍기에다가 흡수시키고 있어 잘 빨아들인다 다이슨인줄 잘빠네어 근데 되게 빨리 한다 요리를 한몇분 걸렸나? 밥 되는 거 빼면 한 10분 걸렸나? 되게 빠르다 손이 진짜 빠르다 어... 최고야 맛있어 또 이거 다같이 먹는거에 숟가락을 넣었니 안 넣었니 그럴거지? 아이그 어이구 지겨워 아이고. 다 파악했어 지금 칠레다가 델리트 눌렀지? 아니, 지우기 눌렀지? 지긋지긋해 사돈 어르신 딴 여자랑 놀아나던데 여기서 이럴 시간에 남편 보러 가세요 여기 방송망치지 마세요 어머 친엄마 등장 <웃음> 친어머니 등판 친어머니 오셨어 시어머니 깨갱 해야돼 2000원은 안 읽어준지만 김려원이 읽어준 네 처음에 넣었어요 방송 13579로 볼거야 띄엄띄엄 볼거야 처음부터 봐줘야지 처음 맨 처음에 넣은게 차돌이었는데 맞아요 처음에 뽑았어요 자꾸 띄엄띄엄 13579로 자꾸 24680으로 볼거야 어려언 언니인데 가게 있어 봤네 진짜 예뻤음 어. 그래요 우리 댓글 1등 윤윤님그 사과 받아들이겠어요 저코 갖고 싶어요? 제 코가 탐이나요? 저 콧구멍에 혀 넣어 볼래요? 저저 여기요 어머, 조이님, 고마워요. 저기 있겠죠? 밥솥이요 취사라고 돼 있는데? 취사 계속 백미. 기다려봐요. 백미. 근데 이렇게 빨리될 일인가요? 밥이 원래 어? 빨리 돼요? 우리 집은 굉장히 늦게 되던데? 이거 밥을 언제 눌렀나요? 선생님들 원래 서 됐어야 돼요? 입내가느 뭔가 이, 오, 소리가 나는데 그런다고 뭐 뜨거운 바람이 나오진 않는 아 취사에 불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선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맞음 그럼 되고 있는 거임. 무슨 줄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취사 백미 쾌속돼 있고 그럼 취사겠지 뭐. 취사에 불 들어와 있는데 보온대 있으면은 밥솥에서 불 질러야지. 어, 아니 나는 별로 안 보채는데 채팅에서 보채가지고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냐 해봐. 어, 네 원사 돈천여 취사에서 보온으로 넘어가면 밥이 된 거랍니다. 어. 세상에 친언니도 없는데. 시어머니, 사돈, 사돈 어르신이 이렇게 시어머니. 무슨 일이야. 어, 몇번 남았는지는 하티님 안 뜨네요. 그냥 뭐 선이 딱, 딱, 딱, 딱 이렇게 돌고 있어. <목소녀> <목소녀> 사랑비가 내려와. 아 내눈 카메라 저기 있어요. 엄청 멀리 있는데. 카메라 각도가 여기니까 여기를 이렇게 봐야 돼. 자, 눈깔 보고 싶다. 눈깔 보세요. 소리 났어요, 진짜? 어머 5분 남았어 오. 어 냄새나 어? 아이 냄새구나 어? 난다 오 유후! 오! 나고 있어. 콩나물 냄새가 냄새 나요. 콩나물 밥. 어, 어, 아, 뒤집어져. 이제 냄새 나네. 여러분, 걱정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아, 뭘 가려. 아, 만나세요. 아, 내가 방금 눈에 힘을 안 주고 카메라를 쳐다보는데 나 평소에 눈 이렇게 뜨고 있구나. 어, 눈 굉장히 이래서 사람들이 졸리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어, 눈을 한번 또 뒤집어 엎어야 되는. 어, 새로운 사돈처녀 왔네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제 동생이에요, 시어머니. 제 동생 술집에서 일해요. 밤무대에서. <웃음> 아니 오늘 가르마를 한쪽은 기대로 넘기고 한쪽은 빼서 그런가 봐. 어? 나도. 오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어. 음. 지겨워. <웃음> 코카인댄스는 마스터 셨나요 뭐요? <웃음> 왜요? 어, 어제보다는 확실히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보다는 와, 그러니까 금요일날이 조금 아팠고 이제 금요일날 왜 2시에 막 간다 내가 방송실에 추워고막 이랬잖아 음. 근데 그러고 조퇴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가 진짜 극대하게 아팠었고 그날 이제 닌거 맞고 약 먹고 땀 빼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조금 괜찮았다가 오늘 어제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 약 먹고 자니까 또더 괜찮더라고요 그죠? 좀 부었죠? 약 먹어서 그런 거다 저 약이 엄청 독한가 봐먹어도하면 뭐 졸려 아 거기 약 독해 어 독해 그리고 내가 좀 독하게 타달라 그랬거든 약 먹으면 복잡해 어, 링거 효과 있더라고요 저, 이제 저는 궁뎅이에 근육조사를못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링거 맞으면서 그 감기 몸살 약을 그, 왜, 조그만한 주사기, 이렇게 눈목 꼽으면 인거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놔주더라고요. <무늬> 부었는데 이뻐요, 부은 게. 그죠? 나, 귀... 나 지금, 요즘 얼굴 살이 빠져가지고. 아, 무서워서 못 맞아요. 엉덩이 진짜. <무늬> <웃음> 아, 링거는 잘 맞지 링거는 잘 맞는데 궁뎅이 주사를 못맞겄어 아파가지고 뚜둑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싫어 근육에 통과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 난 팔뚝 주사가 좋는데어 나도 차라리 엉덩이보다 팔뚝이 낫더라 팔뚝 근육 주사 응. 뭔가 한방에 들어가는 느낌있잖아 그치? 얘는 요런 느낌이면 엉덩이는 뚝뚝 요런 느낌이잖아 그죠 근데 엉, 근육주사나 혈관주사나 가장 효과가 좋은거는 혈관주사가 효과가 좋지 않나요? 아 혈관이 집방으로 들어가서 효과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 링거도 그 간호사님마다 틀리잖아요 궁뎅이주사도 간호사님마다 틀려 아프게 놓는분들 엄청 아프나요 먹방 박 이제 할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제 1분 남았어요. 혈관이 빠르죠. 나또 혈관 안에 또 감초 주사하고 또 몸살 주사하고 막 뒤집어지게 섞어 가지고 맞았거든. 마늘 주사나. 자, 제품 좀 불리라고 한거 됐대요. 네. 장식분이 이걸 넣을까? 한 마셔. 도 갔던 데서.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못자같지 말아요. 좋죠잖아 너무 이겠지 이거 이거 뭐야? 제 간장찌개 그릇이에요. 와, 뭐, 어떡한...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아, 내가 이거 어머, 그거... 삐삐삐 거린다. 바쁘까 아, 왜안찍면안 돼요. 뜸을 좀 들여야 돼요. 후반 맛있는 거. 뜸드는 시간이 시간이야. 뜸드는 시간은 들을 수는 거였어? 몰라? 어, 어 이제 보온이에요. 보온이에요. 모원 모원 모원. 자, 이제 밥을 푸겠습니다. 자, 크리스티나 주세요. 뚜껑을 한번 잡어게요들어게앉아요 이모님! <웃음> 어머! 콩나물 또 밥이네! 와.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이금 음. 뭐지? 아! 콩나물 에새 뒤집어져! 이게뭐 맞지? 뭔가? 밥 먹을 줄 알았으면 고추 한거 입고 <웃음> 지금 은살 입고 와요 그죠밥 먹어야 되는데 음. 너무 꽉 조이는 거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저못박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갈아입고 어, 오 냄새 음. 언니들 이것봐요 시어머니들 <웃음> 일을 잘 됐다 세상에 보여요? 오. 음. 아, 약간 그런 느낌 난다 밤늦게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밥 해주었을 때그 냄새 난다. 사리는 아, 밥, 밥, 밥 양도 많이 줘야 하나? 되나? 응, 밥 하고 있을 때그 냄새 나네요. 집문열었는그한명 볼까? 어, 사리 니 언니는 인스타나 위에 카톡 아이디로, 아이디로 병원 추천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예를 갖춰요. 아 그런 건 가능해요. 이것은 특제 양념, 간장, 뭐 양념. 자, 먹어보자. 먼 어, 특제 양념. 어이 맛있겠죠? 이거 봐요. 어우 m e o 아. come on. 을때지 e o 처 c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대요. c 음. 한번더 끓였으니까. 아고 있어요, 여러분. 네. 우아 맛있겠다. 조마탱을넘어 이거 양념은 이거는 알아서 가 이게 짜지는 않고 많이 짜짤수 있어요. 양념을 알아서 더서 먹어요. 어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맨날 그, 그 사먹으러 가는 그집 있잖아요 그집 보다 맛있어요 음 맛있겠네요 아. 된장찌개 비, 찌개 비주얼이 하, 끝났어 어 된장찌개 미친 것 같아 음, 차돌된장이에요 콩나물 바비고 뭐 먹어보겠요 군침도 다야 음 맛있어 어머 너무 맛있어 무슨 일이야? 빨리 덜 익었나? 음. 간장 따니까 조금만 더야 이 음. 음, 데 음, 음. 너무 짜다고 해서 겁먹어서 조금 넣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짜 음. 고 어? 체력 소모하고 밥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음. 어? 아 언니가 확실히 요리를 잘하네 같은 재료랑 뭐 많이 놓지도 않고 진 엄마, 우리 딸내미들 맛들이 날 꼬꼬 씹어 먹어요. 사돈 이제 중년 시각 아닌가요? 좀 무서, 또좀주무세요 음, 너무 맛있어. 고기랑 고춧가루랑 같이 넣어서 볶았더니 고추기름 난 것처럼 너무 맛있잖아. 응. 음. 음. 아. 음. 요리에 그시간 많이 뺏기고. 그 맛. 고추장 한 숟갈 이렇게 덜특찍을라고 말, 어. 음덜큰하단말 알죠? 진짜 맛있어 우리 사먹는 그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 그 꽃게 들어가는 이상한 음. 거 된장 고추장 비율 몇대 몇이었을까? 2대 1이었나? 음. 된장은 국자로 두 숟갈 넣었고요 고추장은 숟가락으로 한 숟갈 넣었어요 재미있 n e u 맛있어마있어 마이스토어. 마이스토어. 마이스토어. 이스장양념이스토어마이스어도이스마이스어마이진 뭐야 마이스토어. 마이스토어. 마 진짜 별거 안 나는데 왜이 맛이 나는지 모르겠네 뭐 직장생활하는데 남들 눈치보고 말에 의미부여하는 성격이라 그런 느낌 어떻게 말을 해요? 대충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의미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힘든데 괜찮아요 이런 거는 약간 의미부여가 직설적인거 아니야? <웃음> 그치? 약간 기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냥 하는 말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듣는다 별말 아닌데 약간 그런 건가 약간 그런 건가 아빠 아 저도 할줄 알아요 좀금 창전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약간 그런 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아 언니 저도 할줄 알아요 뭐 약간 이런 말을 약간 이상하게 의미부여하고 그런 말인가 음. 근데 그거는 듣는 사람 할때뭐저 사람 그 말할 때 의미를 부여한다잖아 본인이 말할 때 의미를 부여한다고 응.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요 모르겠네 어, 이런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언니가 뭐 하는데 아, 내가 뭐 하는데 언니가 형은 이거 해도 언니 야 나도 할줄 알아 언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할줄 안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참조하지마뭐 이런 느낌인 건가? 말할 때 의미뿐이 안다는 게 근데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 물론 얘가 알지만 한번더 얘기를 해 까먹었을까 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응. 관계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또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죠 그걸 너무 고가해 갖고 막 지금 날 가르치려 들어 약간 그런 거는 또그 성격이 있다가 못난 거고 밥한 숟갈만 더 먹기엔 몰래 사장님 커피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같네 커피 무슨 커피야? 방송에 안 찍히지? 응. 밥많네 아무. 얘 예, 한솥이 있다 한솥이 있어 어, 콩나물 냄새 너무 좋다 넌떤 사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너나 나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 의미를 안 주잖아 응. 아 하나하나 말하는 것마다 다 만들면서 다 있어 너무 피곤하겠다 아 배불러 너무 피곤하겠다 근데 동굴이는 커피 얘기해도 무슨 커피 얘기하는 거야? <웃음> 그럼 그래, 남이 뭐라고 하셨던 그의미 부여하지 마요 뭐본인할 것만 하미 되지 뭐. 일돌나는 일을 할 것만 하면 되지 뭐사어요장찌개어나 마라탕 너무어나어나 ISFT? 너 e s t 이야나 비비랑 똑같아 비비가 뭔지 모르겠어 음. 아경원이 고마워 아~~ 말안 듣는지 거는아 건... 커피같이 나고 있다고 처음 알았 <웃음> 나도 어째야았나아 잡돌이 안 괜찮아 음. 나까먹었거나 잠깐만 언니 거왜한이분 정도 늦자 잡초를 해야 돼서. 아 <웃음> 내가 어제 방송실에 초록색 을 입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초록 옷을 입고 있었는데 동네을 혼내고. 아 어제 토로스가 옷을 입고 갔으니까 오늘은 <웃음> 진소리 봐야지 그리고 대들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혼난에 엄청 고르고 있는 거예요. 밥이 많길래 조금 더 먹었어요. 어, 잘, 잘 먹어요. 너무 맛있는나 네. 여기 있잖아. 예이사 그릇 두개랑 숟가락 하나 만고 와라 어? 밥먹어 이거본 어디가 아니 너네 17층 애들이라서 참여던거에요3층 17층에서 온다고 한곳생만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좋아요 여기 수준이 너무 열정적으로 먹었네 더 그무 뭐또 먹고 또먹었거 아니야? 아, 아니. 이올두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비가 콩나물밥을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신나 아기도 좋아해. 음 저도 콩나물밥 좋아해. 아기서도 콩나물밥 하잖아. 아마 자다가 뛰어나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나중에 아기 생가날 떠나면 스레스면 콩나물밥을 할 거예요. 음. 돌아오라고. 돌아와 아기새야. 음? 앉아 오늘 그빈 그릇이 없어서 빈어 앉아 야 세상에 한만을잘 어? 먹었다 잘 먹었지? 빵, 빵, 빵. 안녕하세요 찌개 을까아 그릇이 다 여기 있었먹어 <웃음> <웃음> 하은이 아프잖아 그리고 17층 애들 언니가 챙긴다고 또안빠지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또 맞아요 아정보단 뭐가 중요해? 저 언니! 어우 랭시 지겨워 맛있겠다 먹어봐요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어, 최고예요. 어, 여기 셰프님 이좀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어, 어, 정말요. <웃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웃음> 아, 네. 어, 예, 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고맙다. 네, 네. <웃음> 젠더분들 말. <말고> 있게어요 <웃음> 어, 너무,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어. 점심 메뉴는요. 여기 콩나물 음, 밥이랑 여기 차돌된장찌개. 어, 너무 맛있겠다. 네. 상상 이상이 있걸. 네. 음, 내 고백을 하시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음. 음. 음. 음. 음. 잘 먹어야지. 어 h my s t 잘먹 r s Mana. Time of that. I don't know. I d o 밥 t know. I don't know. I d 지나 t k n o 아 I don't know. I don't k n 가가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 o n 나 know. I don't know. I don't k 안성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뭐라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음, 음. 음. 어? 4,800명이 어소 왔어요? 굳이 그 어색함을 없애려고 노력하시면 더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공동선이나 서로 관심 있는 것 같아 보이면 그때 말장고 쳐주면서 서서히 알아서 음. 어색함이 사라지니까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 뭐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레이콜트야다 음. 정말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신에 진심 감사합니다. 이 어, 코로나는 오면 상다합니다 음. 아. 그, 유튜브가 레디 아 씨바 네네네 아, 30 프레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뭐30 프레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한 이번에 한30 프레임으로 하라고 날렸는데 미안해요 지각해서.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미안하다 봉아 <웃음> 잘 먹었다 그래요 한 천명 정도 나야지이 계속한 거 어? 천명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 어디 갔어? 렉음 네. 놀래 걸렸잖아 뱅뱅뱅 돌아가고 있어녹아어 녹았... 찌개를 먹어야죠 진말 와드 용도는 대체가. 어. 최고야. 와. 멋지다. 너무 맛있잖아. 한 번에 실망시키지 않네요. 요. <웃음> 음. 맞아요. 실패란 없어. 어. <웃음> 네이크로마 같은 성격은 남 배려 많이 하고 신경쓰고 착하게 해주고 욕먹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원미 부여, 부정적인 게 하는 걸 줄여보세요. 장장 음. 남을 덜 신경쓰게 쓰는 게안될 테니 생각하는 걸 긍정적으로. 아이고 <웃음> 생활은 뭐.. 돌 닦으러 뭐하러 사넣으 가겠어. 안 되니까 뭐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음미고하뭐 언니만 비워. 긍정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그렇겠지. 아, 그래 그래 그렇게 그 걔가 계속 있을 거야. 맞아 맞아. 하지만 시발왜 그랬을까? 말러면서 갑자기 팍 나가는 거야 급발진 쇼네. 어. 아아잘 먹었어. 아 정말 잘 먹었다. 음. 호박이 응. 큰데 맛있다 원래는 거큰 참치였어 나도 이렇게 크게 쓰는 거는 처음 봤는데 응. 이렇게 쓰니까 맛있다 응. 안에도 잘 익어가지고 응. 너무 안 흐물흐물하고 응. 나 원래 콩나물 이거, 이거 싫어할 거니까 이거 위에 거? 어, 대가리 맞아, 응. 근데. 응. 아, 콩나물 대가리 싫어해 진짜 맛있어 음. 언니는 고우육 끓일 때또 응.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다 녹는다 밑에 막깔리고그 근데 나는 콩나물 때대갈리대갈리다 떼갖고 콩나물 대갈리를 씻어가지고 채에 넣어서 그림만 이렇게 좀 부글부글 부글 끓이다가 그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 어, 중에 김밥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맛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 옛날에 무뚝뚝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우리 집에서. 난 얘를 1위로 하겠어. 1위 얘, 2위 오징어 볶음, 3위 잡채밥, 4위 김밥. 얘가 제일 맛있어. 4위예요? 김밥이? 4위. 우리 애기가 김밥을 김밥을 1위로 하겠어. 뭐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김밥. 오징어 너무 덮밥 맛있어. 먹어봐. 뒤집어져. 항상 오징어 덮밥이 1위였어. 1위예요? 네. <웃음> 아, 오징어덮밥이 항상 1위요. 애경이에요 저도 알죠, 언니. 저참았 <웃음> <잠을> 떠요. 개동이 대동. <웃음> <웃음> 어, 아니 말하는 게 약간 어머 아. 뭐라. 색머 세상에. <웃음> 그쵸 어, 자전거 올리세요. 하면 자전거 올라가나요. 그렇지 맞지. 자전거 올리세요. 자전거 올라가나? 맞아. 레기 음, 심해요. 요즘에 유튜브, 유튜브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이거 유튜브 친구들 내가 맥을 해결해 드릴까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어요 잠시만 계세요 어, 응? 안녕 이제 됐을 거야 요리로 왔다 3 0그램 일단 낮췄거든요 아 배불려 말있다 맛잘먹었 와우. 음. 음. 음. 자, 그럼 이제 시다잘 먹었습니다. 여기 응. 뭐한 여기 앉아 있어요. 괜히 음. 나가서 기 음. 말고. 음. 음.